잉여맨 로블록스 아 오늘은 밤새책 하는 중 음. 아, 아이고 아유. 아유 우리 고양이가 많이 아픈데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아유. 아이고 저기 할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보이시잖아 이건 내가 오지랖을 아유. 불어야 돼아 할아버지 아유. 저는 누군가.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데 제가 이 고양이 많이 아파 보이는데 제가 병원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많이 힘드시잖아요. 아이, 아이 필요 없어요. 아이, 아이, 할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제가 들게요. 아이고 아이, 그러면 사양하지 않고. 음, 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양이가 많이 아픈가 봐요. 눈이 안쪽이 없어. 어, 어, 빨리 병원에 <웃음> 데려가야요. 아이고 우리. 이거 이름이 뭐예요, 고양이? 응, 우리 고양이 이름 나비요, 나비. 아유, 나비야, 너 많이 아프구나. 내가 병원에 들여다 줄게. 할아버지, 이 고양이 어 끌고 가시느라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이고. 내가 병원에 들여다 드릴게요. 선생님, 이 고양이가 많이 아파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아유, 아유, 야, 나비야. 의사선생님 저 나비죠 어떻게 안 될까요 아이고 어쨌든 할아버지 나비는 응. 꼭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선생님이 꼭 고쳐주실 응. 거라고요 고마워 응. 응. 하. 오늘 불쌍한 나비를 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어. 나비야 너들도 어, 어, 어. 나, 나, 나 나비가... <웃음> 어, 괜찮은 거겠지 음... 이겜은 어 오, 어 오, 오, 싸겠다 싸겠어 어시 씨야마려운데 어 이러다가는 바지에다 지리고 말거야 어 안되겠다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다가 몰래 여기다가 씨야를 하는거야 아! 어이! 뭐야! 아! 이씨너 뭐야! 어! 어! 어! 아이씨, 야, 어, 어 아이, 어이! 사람이 있었잖아! 어, 너 거기에 있었잖아. 있어! 너! 어이, 이 녀석이! 어! 제덕! 이... 아! 죄덕이야 잠시만요! 저! 저 아, 똥도 안 쌌어요! 똥도 싸야 돼요! 어? 아! 이 녀석이! <웃음> 아! <아니>, 이녀이저왜 <아니, 웃음> 어... 싸가미! 어이... 이 녀석아! 아! 이거 들켰다! 죄덕이에요 아! 아이! 아저씨가 이제는 안 쫓아오시겠지! 아이 하마터면 노상방류 해가지고 아저씨한테 잡혀가지고 혼날 뻔했네 여러분들은 절대 홍공장소에 똥오줌 싸지 마세요 아 이제 집에 가볼까 룰루랄룰루 루루루아아 구독 아아어 어. 어, 머리야 어 여기가 어디야 오내 어, 모습이 왜 이렇지 어 설마 나 죽어버린건가 어 호흡. 자네 혹시 죽은 건가? 호흡. 당신은 누구예요? 음, 아 나. 누가 봐도 좀비처럼 생겼어 나는, 나는 거북나라에서 거북신 어디봐도 거북 해. 누가 봐도 이 거북이네? 거 <웃음> 다들 처음 반응은 그렇지 어 보아하니까 일단 음, 어. 너는 죽은 게 맞고 어, 죽으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지옥에 선택을... 가거나 아니면 천국에 가는 거지 어 그렇군요 일단 따라와봐 어? 뭐하는 곳이지? 오 어. 어. 여기가 바로 나쁜자들만 온다는 지옥이지 어그 나쁜 사람들은 여기서 지낸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여기서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야 어. 어. 여기 침대 보이지? 오, 한번 붙으면 평생 떨어질 수가 없다고. 오, 내가 떼어드릴게, 떼어드릴게. 오, 음. 으흡. 으흡. 으흡. <웃음> 아, 자. 자. 그럼 어. 제가 좀 둘러볼게요. 그래. 오, 오, 온갖 사람들이 들고 있고 여기는 목욕하는 곳인가봐. 아, 뜨뜻해. 아니, 영상인데 뜨뜻하다고? 염산이에요 이거. 어, 뜨뜻한데요. 야. 어쨌든 여기가 나쁜사람들만 지낸다는 그런집이구나 시계도 빨간색인거 봐어 정말 잔인하잖아 이 침대는 그럼 잘때매날 이렇게 붙어서 자는거에요? 그렇지 어... 다른사람이 떼주지 않는다면 평생 거기에 붙어있어야 된다고 어... 내가 떼줄게 응 어... 어... 그렇구나 여기도 밥을 먹는건가? 음 그렇구나 그리고 이방들어가봐도 되죠? 제가 지낼 방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어 그렇게 볼수도 있지 하지만 저는 나쁜 짓을 안해서 여기서는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이제.. 노산방류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자주 쓰게 되는 그런 방이지 아 <웃음> 네? 노산방류한 사람? 뜨끔! <웃음> 노산방류 음, 해, 음. 해, 해, 해.. 했지 어. 어.. 여기 막 해골이 있고 막 칼이 있어요! 와.. 야, 위에 사슬도 있고 여기를 들어가볼까? 어 여기 버섯이 있네? 먹으면 바로 즉사일거야 음.. 그리고 여기는 뭐하는 방이지? 와 뭐야 무서워! 여기는 이제 너가 평소에 씻고 네? 자고 해야되는 샤워실이야 어 여기 염산이 있어 핵폭탄인가봐 어 여기 들어가볼까 한번? 아아 아, 아,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 또뭐 나올 때는 뼈로 밖에 못 나오는데 잉. 어 살려주세요 이거 어떻게다. 나... <웃음> 저기 능다 요정님. 음. 저는 나쁜 짓안 했으니까 이런 데안 살아도 되겠죠? 아, 근데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뭐살 만하지 않을까 침대도 있고. 목욕하는 음. 것도 있고 평생 여기서 살아도 될것 같은데. 여기는 진짜 지옥에 비하면 천국이지. 음. 그러면 더 나쁜 사람들이 지내는 방이 있다는 그런 말씀? 이로 한번 내려가 보지 않겠나? 오호. 어? <웃음> 무덤이 있어! 어. 어. 여기는 다 너처럼 노상방뇨하고 <웃음> 나쁜 짓을 한 사람들만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라고 아저노상방뇨안 했어요! 저 어허... 노상... 노상 똥 쌌어요 똥! <웃음> 오줌 안쌌다고요! 그거는 더 죄악이 깊어서 어? 여기 가시... 가시...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 어어디야 어디? 와 어, 여기 어, 들어가야 어, 된다. 음. 아이 <웃음> 관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제 침대요 이게? 그렇지 이게 네 침대지? 여기 보면 이 사람들보다 너가 더 죄악이 깊어. 아저 침대 이 푹신푹신 여기에 잘래요. 거긴 너무 불타갈 것 같아. n 아 이리로 와 이리로. <웃음> <웃음> 아 이게 노상방뇨 자리라고? 그렇지. 아 노상방뇨하지 말걸. 아 큰일 났다. 아저뭐 나쁜 사람. 오 <웃음> 거북씨님! 음 저기 저 방은 뭔가요? 아 이거는 어, 응. 1급 비밀인데 너한테만 알려줄게어 어, 어. 여기에 네 전에 온 선배가 들어와있거든 전에 온 선배가 들어와있거든 선배? 음. 그러니까, 보겠어? 선배라고 어. 하면 노상선배? 어. 그치 이 사람도 노상방뇨, 변뇨 안한게 없어 아이고, 아주 더러운 사람이구만. 아이 사람, <웃음> 처참하게. <웃음> 여기서 죽고 말았어. <웃음> 아니, 노상방뇨가 제일 심한 범, 범죄네. 아, 이럴수가. 어, 어쨌든. 그래, 아, 저기요! 신님! 어... 잠시만요. 제가 노상방뇨를 하긴 했지만, 저 착한 짓도 했다고요! 저 평생 야... 나쁜 짓만 하고 산게 아니에요. 저한테도, 어, 어, 천국에 갈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너는 보니까, 네. 어, 고양이를 한번 도와준 적이 있구나. 어, 어, 어 그쵸. 어, 이러면 은좀 곤란하게 되는데, 어, 그러면 너가 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 네, 어떤 선택을? 아기로 다시 태어나던지, 아니면 여기서 평생 썩는지 말이야. 어, 당연히. 다시 태어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 번, <웃음> 천국을 구경할 수 있을까요? 그래, 한번 따라와봐. 여기 좀 막혀 있어. 왜냐면 어이구, 여기 어이구,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어이구. 좀 많이 들어갈라 했거든 아이고, 들어가게 해 주세요. 아이고! <웃음> 꼈어. 이렇게 날아서 오면 돼. 날아서. 아, 꼈어요. 아, 저기요. <웃음> 음. 오케이. 꼈네. 어, 뭐야? 와! 야, 보이지? 여기야 구름 위야. 와, 천국은 클래스가 다르다. 저거 편안하다. 아니, 여기도 천국에 비하면은 아직 지옥의 1단계라고 할 수도 있지. 아? 우리가 지옥의 1단계라고? 무슨 소리지? 천국으로 가는 길 아닌가요? 여기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이어서 진전 천국은 더안늑하다고 어, 와~~ 구름이 엄청 많아 오, 이쁘다 이뻐 야, 천국은 어딨어요? 이게 천국은 아닐거 아니야? 천국 별거 없는데? 음 아니, 지옥에 있는 자들이 여길 너무 많이 오니까 천국은 좀 특별한 방법으로 해야돼뭐 비밀스러운 천국으로 가는 법? 여기 벽 보이지? 네. 잘 따라와봐. 네. 응! 응! 어, 으, 으, 으, 뭐야, 왜 이렇게 힘들게 가? 여기 의자잖아요, 그냥. <웃음> <웃음> 왜 이렇게 힘들게 가? 어떻게 한 번에 간파다니? 아. <웃음> 와, 이거 뭐야? 저기가 바로 진짜 천국이지. 와, 천국이다! 와, 그럼 제가 착한 짓을 해서 아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우와, 야 이거 지옥보다 훨씬 좋다. 이거 놀이, 놀이도 놀이 있고 샤워도 할수 있고. 오,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저 그러면은 제가 착한 짓도 했고 나쁜 짓도 했잖아요. 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기로 환생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취침해보겠나? 네. 아, 내가 다시 환생을 하다니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 좋아요. 어어 어. 어. 어. 어 내가 아기가 되었잖아. 어. 어. 거북신 능다능다님, 릉다 제가 아기가 되었어요. 어. 여러분들도. 착한 일 많이 해서 저처럼 다시 천국에서 아기로 환생하세요. 아, 여기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니까. 오! 오! 이거 정말 좋다. 오! 오! 오! 오. 좋당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와요. 안녕. <뮤> <뮤> <뮤> <뮤> <뮤> <뮤>